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목걸이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왔어요 소환도 지나가고 대설, 대설도 대설 지나갔습니다 눈이 많이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눈이 내리지 않았죠 제 놀이터 마트에도 여름 내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에 벤치님들이 오셔서 나눔도 해가시고 뜯어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또 나눔도 하신 그런 공간입니다. 삼립국화가 추위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거 죽은 것 같지만 속에 아직도 새싹들이 안 죽고 남아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갯기름나물 우리가 마트에서 방풍나물이라고 파는 그 나물이 정식 이름은 갯기름나물인데 갯기름나물도 아직 쌩쌩하게 살아 있습니다. 저쪽에 잔디밭같이 푸른 공간은 또 다른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풀인데 오늘 소개할 주인공입니다. 저쪽에 거는 너무 멀어서 제가 너무 멀다는 표현 말고 여기 아주 싱싱한 게 있어서 저쪽 것 보다 여기가 싱싱한 게 있어서 제가 이쪽에 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기름나물이 아직도 싱싱해요.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싱싱한거 이런거는 채취해서 지금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기름나물은뭐좀 생으로 드시는것 싫어하시는 분들 외에는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향치가 있습니다. 야생의 것은 될수 있으면 살짝 먼지 같은 것만 제거하시고 이렇게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 있는데 여기 고라니가 다니면서 제거다 뜯어먹어요. 여기 보시면 망을 해놨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망을 쳐놓은 겁니다. 고라니가 와서 죄다 시식을 하기 때문에 아우 맛있으니까 요거 깨끗한 거 하나 더 얼지도 않고 깨끗해요. 먼지도 많이 없고 어 향긋하네요 방풍이라는 나물은 뭐 풍병을 36가지 풍병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풍을 예방한다 방지한다 방풍 그렇게 알고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드시면 풍도 예방하고 건강해집니다 오늘 주인공은 방풍나물로 알려진 개기름나물이 아니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아주 풍성한 초록초록한 이식물 소개할까 합니다. 아주 작은 이식물은 얼핏 보면 돌나물도 닮았고 벼룩자리도 닮았고 별꽃도 닮았는데 정식이름은 벼룩나물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약초로 쓸 때는 천봉초, 작설초라고도 부르고요. 일부 지방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방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양합니다. 나랑네이나랑냉이 나랑나물 나랑 저쪽 영남지방, 하만쪽 지방에서는 비리두드레기라고 또 부른다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밑에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식물은 별꽃, 벼루기자리와 더불어서 석주과의 두해살이 풀입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생김새도 비슷하고 맛과 향도 거의 비슷하고 자라는 장소도 비슷합니다. 구분하실 필요 없이 드시면 됩니다. 꽃잎이 다섯 장인데 중간에가 꽃잎 중간에가 이렇게 갈라져서 열 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털이 없고요, 뺀질뺀질합니다. 벼루기 자리와 비슷해서 식용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걸 약용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으면은 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거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효능을 부풀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하초들은 예방하는 목적 예방하는 목적으로 드셔야지 이걸 드시고 치료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참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많은 걸 아시기 때문에 대부분 드시고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드시는 거지 이걸 드셔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기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드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전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선배님들이 여기에 있는 약효를 발견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약약이 발달되거나 병원 같은 그런 치료시설 의료시설이 없을 때는 여기에서 그런 성분들도 발견해서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한 적은 있었습니다 알칼로이드나 쿠마린 성분이 들어 있어서 해열 해독 소중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질타 손상 감기 치질 우리가 찬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이질 배탈 그리고 타박상으로 생기는 어혈을 잘 풀어주고 유머티즘에 전초를 찌어서 통증이 생기는 부분에다가 덧대어서 찜질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약초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초로 사용할 때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벼룩이자리와 벼룩나물이 약효 효능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뭐 약약도 많고 병원도 많지만 이런 자연적인 것으로 치료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내가 이걸로 먹어보고 치료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약성이 약간씩 다르니까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내가 건강한 목걸이, 건강한 밥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자에 나는 야생초들, 겨울에 나는 야생초들을 드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벼룩나물, 벼룩이자리, 별꽃, 쇠별꽃 이런거 구분 안하시고 그냥 드시면 건강해지고 또 요즘처럼 야채값 비쌀 때또 가게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아주 소중한 나물이 벼룩나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춥고 얼음도 올고 해서 경기 북부나 강원도 북부 경상북도 북부지역 추운데서는 안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쪽 중부 이남 남쪽에서는 하천가나 논두럭 근처 제방뚝 같은데 가시면 많이 보이는 게 이런 나물들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양한 나물들이 있는데 그때그때 보일 때마다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건강한 먹거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주과의 두해살이풀인 벼룩나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메국관입니다